음, 에개 사용이라. 자, 안 그래도 네, 성목의 열매가 323개가 모였습니다.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네 지금 일반 소환밖에 없고요. 성목으로만. 1번 뽑기로 했을 때 과연 전투력이 얼만큼 올라가게 될지 한번 성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저의 계정 전투력을 체크를 해야겠죠 이게 지금 177만으로 되어 있는데, 어 이게 지금 제 전투력이 아닙니다. 기사단 보상에서 총 전투력 보시면은 190만 달성했고요. 이제 200만 넘어가 되는데, 어 얘를 참 프리셋에 다 끼워놓기가 귀찮죠? 한번 일단 요거를 먼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충 자동 장착으로 모든 캐릭터들 일단 장비를 입혀줬어요. 자동은 등급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. 아마 요런거는 SR로 끼는게 전투력이 더 오를겁니다 공격력 다 안끼고 있지? 아 역시 그럴줄 알았어 이런게 껴야지 더올라가니까자 여기는 전부다 어 속성별로 보스만 자동장착이 됐네 자 중복때문에 안올라가죠? 의미 없습니다 다른거 껴야되죠? 이게 나을지도 일단 1렙짜리만 다른 걸로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여기서 아까 필드에 필드 사냥으로 했거든요. 변경한 다음에 보면은 247만 8 329입니다. 200만 돌파해서 또 만달까지 챙겼고요. 자 여기 있는 전투력이 과연 얼마큼 오르게 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궁금하긴 해요. 일반 소환이죠. 이 확률업 소환이 아니고, 이 일반 소환에서, 과연 100번 정도 뽑았을 때, 과연 어떻게 될지. 자, 여기는 아티팩트도 같이 나오거든요. 이걸 봐야 되는구나. 자, 기본 소환이죠. 0.0152%. 무기가 그렇고요 아티팩트는, 자, 아티팩트가 그나마 높습니다. 0.04%. 어, 그리고, 최근에 추가된, 이 신규, 신규 아티팩트까지 다 있습니다. 어 저는 어 웹폰보다는 그나마 아티팩트 신규 아티팩트가 떴으면 좋겠네요. 웹폰은 이제 명함은 지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, 순수로 구매하면 될것 같거든요. 최대한 아티팩트가 잘 뜨기를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환원은 모로의 축복 돌릴거를 조금 받아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하고요. 자,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? 시작부터? 아 항상 시작은 좋다 좋아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야 거, 거기다 윤나외포오 은하 스타트 좋아요 오케이 아, 두 번째 자 이제 알은 충분하니까 다음 알부터는 전부 다 환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? 요에 아티팩트 중복반 아니면 되는데, 중복이네요. 또 아티팩트. <웃음> 잘 뜨네. 오, 감춰진 순수함. 네, 신규 떴습니다. 아좋아 어, 좋아요, 좋아요. 원하는 게 떴어. 자, 이번엔 꽝. 또 꽝. 자, 다음 웹폰 오, 의외로 잘 나오는데? 이거 확률업보다 더잘 나오는 것 같아. 아, 리제. 어, 리제 이거 얻으면 이제 풀토월인가 다음 옷! <웃음> 연속으로 또 뜨네? 자 다음 아티팩트 자 이때까지 지금 꽝이 없습니다 다 잘나오고 있어요 오 영웅의 이름 이거 pvp 전용 그 공격력의 아티팩트죠 이야 잘 나오는데? 그 와중에 벌써 20번 남았어요 백0회 뽑기는 진짜 빨리 간다 자 마지막 와잘 나오네 아! 중복. 어, 또 있어? 야, 이거 미쳤는데? 일반 소환에서?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? 야, 이거, 하데스? 하데스? 어 하자. 천사 몇 번까지? 미쳤는데? 딱, 지금 딱 정확히 100개 썼습니다. 오. 자, 이 100개를 썼기 때문에. 자, 이벤트 업적 드디어 완료 다했고요 자, 그리고, 구랑물폰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개 나왔냐? 와, 네개 나왔어? 야, 무료로 100개 뽑았는데 네개나왔고요 아티팩트는, 네, 요거죠? 이렇게 세 개. 이렇게 세개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 요거 두 개는 중복이어서 필요 없고요 오, 아우잘 나왔는데? 방금 얻은 거는, 네, 극초월에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기도 극초월하도록 할게요. 야 이걸로 다초월 네, 이제 풀초월이네. 리제 풀초월 오, 아자일도 풀초월? 좋아요. 와, 아이고 자, 이어서 이어서 나머지 200개까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200개 다 쓰고 네, 7만다이아, 7만다이아로 1천장 한번 노려볼게요. 발렌타인을 뽑아야 되나? 이거? 크리티컬 데미지 이제 못보네 어,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. 크리뎀을 많이 안 찍어가지고 여기 발렌타인에 1천장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그전에 일반 소환, 일반 소환에서 네, 200개 마저 다 쓰도록 할게요. 음, 이번에는 연속으로 다 꽝이 나왔네요. 오 사면소 꽝야 이거 아무리 봐도 중간에 끊어서 안나온다 갑자기 이렇게 안나온다고? 오꽝또꽝야야자 <웃음> 이제 90번 자 마지막 또 100번 오케이 100번 뽑는동안 한개도 안나왔구요 이쯤되면 이동을 해야겠죠? 저번에 레온 뽑기할때 잘나왔던 그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여기 레온으로 해봐야지 보자 보자 레온에서 요걸 했을때 뭐? No? 반응 없어? 이게 뭐야 아니 레온 등장하면 뭐뭐 뭐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? 혹 아이템 생겼나? 아이템 생긴건 아니구요 이상하네 뭐 나올줄 알았는데 자 마지막 100개 또 100번을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처음에 몰빵으로 다 나오고 전부 다 꽝인가 이제? 그런거 같죠? 아무것도 안나오는데? 야 역시 찡찡대니까 하나 나네 자 과연 아티팩트 어떤 게 나왔을까요? 아, 역시 <웃음> 흑의 탐식과. 아, 꽉 나왔네. 아. 다음. 오케이. 아, 역시 한번 찡찡 되니까 바로 연속으로 나오네요. 과연 물웨폰 설마 아이샤야? 아이샤는 풀초로다 했는데? 오케이. 일단 깍두기, 깍두기 획득. 자, 벌써 두번 남았죠? 자, 90보. 자, 마지막 0꼽 오케이 마지막에 또 하나 나왔네요 아... 또 꽝이 나왔네요 아... 역시 처음에 몰빵되고 나머진 다 꽝이 나왔습니다 자웹폰은한 개만 떴네요 웹폰한 개에 아티팩트는 두개 어, 일단 아티는 아까 100번 뽑은 거 보다 네 그렇죠 아니 무기도 아티도 전부다 아까 100번 뽑은 것보다는 너무나도 아 적은 개수입니다 아하 마음에 안드는구만 일단은 그쵸 그쵸 일단 아이샤는 갈고 저두도개 필요 없구요 뭘로 바꿔야 되지? 아 이게 10개씩이구나 아 10개당 1개구나 그러면 또 모아야겠네요 자, 광희는 네, 한번 재뽑기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일단 바람, 유나코 나와야 되는데 유나, 유나, 아, 또 태우더라? 그만 나와, 그만 나와. 아, 또 환원 갑니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이거. 씨. 다시 돌아왔네.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. 발렌타인 이제 3일 남았는데 한번 확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천장 네 웹폰에서 1천장 이렇게 한번 두번 돌려보죠자 일단은 아티팩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7만다이아에서 시작합니다 7만다이아 어, 오케이 일단 한개 아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<웃음> 아 개기쳤네 아티팩트 화는 안함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거 나중에 제가 수동으로 지워야되죠 아 너무 귀찮죠? 어 벌써 풀초월 다 된거 아니야? 이러면? 아이고 계속 이렇게 푸으면 안되는데 네딱 맞죠? 딱 풀초월 네 확실히 다이아로 뽑는게 확률이 안좋은거 같아 어떻게 SSR을 지금 한개도 안뜨지? 아니 이렇게 많이 뜨는데 하나쯤은 줄만한데? 와, 끝까지 안줄것 같은데? 그쵸? 끝까지 안 주죠? 와, 미쳤네. 자, 1,000장 도달했습니다. 자, 1,000장에서는. 여기서 SSR이 두개 나오면은 좀 봐줄만 한데. 아, 그래도, 네, 픽업 뚫진 않았네요. <웃음> 심했다 이거 꼴랑 이거 한개 아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는 어, 이거 뭐야 전부 다 나온 아티팩트인가 이거? 아 요것만 딱 주는거구나 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음 천사까지 다 나오네 천사 고대 다 있구나 음, 준 아니면 카이터로 받고 싶은데 자 준의 상태입니다 루시엘 2초를 남았구요 강림 3초월 누확신이 2초월 나왔습니다 어 요거 준 뽑기 하면은 금방 다 풀초월 되겠는데 그렇다면 카이토는 아 카이토가 지금 부리가엘이 0초월이에요 0초월 그 다음에 스사노우 2초월 또 아직 얘는 그요게웨폰이 없죠 그래서 올려야 할게 또 있습니다 k 랑 이렇게 4개는 순수로 뽑으면 되니까 문제 없는데 아 부리가엘 부리가엘이 문제네 와 이거 진짜 고민된다 나머지가 다 있어가지고 굳이 뽑을 필요 없고 딱 스사노, 브리갈 이거 두 개만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준의 경우는 네, 두억신이 강림, 그냥 루시아 이렇게 세 개가 다 필요하니까 네 셀피리스도 지금 초월이 낮아요 어 그나마 요게가 있는 준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준 뽑기로 할게요 와 이게 요게요게가 빨리 출시를 안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되네 자 준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딱 1,000장 받을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고 제발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. 아티에서 안 나온 게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이 나와줘야 되는데. 제발 <웃음> 제발 나와줘야 되는데. 어 떴다 떴나아 이씨 아니고요. <웃음> 아왜 안넘어져 이브야 어 오케이 하나 떠다떠다떠다 과연 이발 두옥신이 두옥신이 두옥신이 아 바도르 있다고 바도르 풀초월인데 아 하필이면 풀초월이 나왔어요 천장 10회 뽑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? 오케이 두번째 아 이러면 천장 못찍잖아 바도르가 아니고 두옥신이 두옥신이 어 뭐야 너가 왜 나와 여기서 아 여기서 씨어 하나 더 있다 일단 두개 나온 거는 오, 되게 신기한 일인데. 오, 오, 세트? 세트? 오케이. 없는 게 떴네요. <웃음> 야, 이걸 여기서 온네? 아니, 줌, 줌꼬다와 줌, 줌 나와라고, 줌. 불안합니다. 마지막인데, 이거? 아, <웃음> 진짜 어이가 없다. 천장 못 채웠네? 아, 이 원하는 루시엘 두워신의 강림이 안 나왔고. 네, 딱6천0 0다 모자르네. 이름쓰면은 유료다약 같이 써버려가지고 정확히 무료 탕진 다했고요성복의 네, 열매도 다 썼습니다 자 과연 이 상태에서 전투력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갈고 자 소울 성장을 먼저 올려야겠죠 링크 아니지 아니지 여기서는 소울링크로도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자 현재 총 300회 뽑기를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66,000 다이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전투력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? 자 2485,337 아까 정거랑 지금 빼기를 한번 해보면은 어, 무려 7 0 0 8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, 하지만 끝이 아니죠 그래서 듀월 상점에 가서 아까 뽑기로 나온 풍수의 그랑 듀얼 이걸로 이제 좀 초월 낮은 것들 올려가지고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순수 주얼로, 그냥 레온, 레온 그랑 명폰좀 올려볼게요. 아직 레벨이 90을 못 찍어서 지금 결투장 테스트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결투장 결투장에 테스트를 위해서 발두르하고 아이기스를 먼저 풀초로 찍어야겠죠. 보다 니케까지, 자 발두르 3 개, 니케 아이기스 한 개씩 뽑으면 되네요. 가자 순수로 다 뽑자. 여기서 아이기스 한 조각, 그다음에 니케 한 조각. 발드루가 3개 필요하죠 한개두개세개네 구매하고도 네 아직 1700개는 남아있습니다 어휴 진짜 조각으로 불러내는거 저거 좀 스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시간 엄청 걸렸네요 자 이걸로 니케 풀초월그 다음에 아이기스 풀초월 아, 발도로 풀초월. 자, 그 다음은, 누구를 순수로 뽑으려 되나? 자, 연놀보를 또세번더 뽑는 걸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! 한개 있었네? 조각이. 아, 이거. 100개 다 쳐. 씨. <웃음> 299개로 샀어 야 했네. 아. 다음 또 소울링크로 올라가는 거 체크해봅시다. 마스터리도 올랐네요. 오케이 유나 마스터리 레온 마스터리 자 이렇게 또 올랐을 때 최종 전투력이 249만 9695입니다. 야 이거는 야 이거 좀만 더 올려서 딱 250만 맞추고 싶네. 자, 아까 전보다는 14,358이 증가했습니다. 아, 역시 뽑기로 깨작깨작 나와서 초월하는 것보다는, 네, 한 번에 풀 극초월 달리고, 거기다 소울 링크 받는 게, 어, 전투력이 확실하게 많이 올랐네요. 자, 오늘의 뽑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번에 레온을 이제 무과금, 무과금 유저가 한번 1투장에 쓰는 거 이제 올린다고 했는데, 아, 직까지 <웃음> 지금 레벨이 좀 낮습니다. 83레벨이어가지고, 열심히 명령서로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 레온을 제대로 쓰려면 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 찍은 잠재 능력들도 좀 되고요 뭐 이런 거 막기 데미지 방어력 그 다음에 이쪽 라인 지금 여기 안 찍은 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, 오늘 이렇게 뽑기 긴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대충 무료 뽑기도 열심히 상점에서 매일 한 개씩 구매하고 전부 하시다 보면 은 이렇게 한 번에 또 이득을 보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처럼 한번 모아서 뽑아보시길 바랍니다.